자. 양갈비 인분양꼬치인분나 아. 자, 사랑하는 세 사모님, 안녕하십니까? 잡사입니다. 아, 오늘 제가 있는 이곳은요, 아, 인계동의 송화양꽃입니다 여기는 이제 아프리카 TV 때부터 제 방송 보셨던 분들 은 여기서 방송도 자주 하고 수원에 살지 않을 때도 올라오면 은 한번 제가 들리는 곳인데 물론 뭐 체인점이고, 아 종류 또 이제 분점들도 많이 있는 곳이긴 해요. 근데 어, 저한테도 또 이제 뭐 추억도 많은 곳이고 그래서 동탄 올라온 김에 한번 오랜만에 한번 방문을 해봤습니다. 오늘 맛있게 잘 구워지고 있는. 양꼬치 그리고 양갈비에다가 연태고량주 요거 한잔좀 해볼까 합니다. 요 고기 익기 전에 온면. 이. 아예 묻혀 나가. 아. 지금, 세, 어, 지금 시간이 새벽 1시가 넘었는데, 야, 지금, 이 시간에 지 밖에 나와서 이렇게 저 술을 먹은 게 진짜 얼마만인가 모르겠어요. <웃음> 빨리 이게 좀 코로나가 더안정돼가지고 진짜 아무 걱정 없이, 예, 늦은 시간에도 혹시 시간 여유가 되시는 분들, 그런 분들 좀, 밖에 좀 이렇게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 예. 음. 김이 끝났어 먹... 일단 먹고 남겨줘. 나 일단 양고치 이런 것도 먹어야 되니까. 일단 하나 먹는다요? <웃음> 자, 하나가 구워졌습니다. 이거를 앞에 여기다 딱 대고 쓱 당겨 가지고, 자 이렇게. 아, 사사사. 음. 나 양꼬치는 뭐찜따오라 해가지고 맥주 이런 거 많이 드시잖아요. 에이빈 역시 고량주. 연태, 아. 아, 요 고량주는 연태 고량주라고, 여러분 뭐 중국집에서 드시는 뭐 40도, 50% 한 40% 50% 그, 도시좀 강한 건 아니고 조금 더 연합니다. 향도 좀 은은하고, 이거 맛있어요. 그리고 여기 이제, 만두를 조금 이제 서비스로 주시는데 요게, 직접 여기서 다 만드세요, 새벽 되면은. 이것도 많이 먹었었는데, 여기 오면. <웃음> 만두에 또 고량주, 아. 또 만두에 또한 잔. 음, 쏟아, 쏟아. 음. 소나 양은 살짝 누린내가 날수 있어요. 근데 안 납니다. 전혀 안 나고. 요것도 안 근데 양꼬치 특성상 좀안 나더라도 나중에 식은 건 살짝 날수 있는데 저는 사실 그 거부감이 크진 않거든요. 좀 따뜻할 때가지고 이렇게 좀 드시게 되면은 거의 그런 특유의 그 초식동물의 향이 없이 네. 맛있게 잘 드실 수 있습니다. 전 세계적으로 양고기를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먹어요. 예. 그게 뭔 말이냐면, 우리나라에뭐 소고기, 돼지고기, 닭고기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먹는데, 각 나라별로 보면, 좀, 나라에서 이제 금기시하는 어, 그런 게 없어요, 거의. 이 양, 이 양고기는. 어, 예를 들면, 이제, 힌두 쪽, 어, 힌두교 쪽 이제 문화권은 이제 소고기를 먹지 않고, 어, 이제, 이슬람 문화권은 또 돼지고기를 이렇게 또좀잘 먹지 않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라별로 이제 종교적으로 이제 먹지 않은 고기들이 있는데 사실 양고기를 이제 금지하거나 어 문화적으로 안 먹는 나라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. 예.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어 양고기하고 뭐 물론 닭도 예. 그리고좀뭐 세계적으로 좀 많이 먹긴 한는데 예. 그만큼 뭐 금기시되는 어떤 그런 게 없이 예. 전 세계인이 즐긴다. 음. 어 어떡하지 나 술이 너무 쭉쭉 들어가는데 연태 요거 큰거 시킬 걸 그랬나? 와. 아큰거 시킬 걸 그랬다. 지금. 한병더 먹지 뭐. <웃음> 또 운전은 또 우리 각시가또 이제 해준다고 하네요. 감사하게. 아유. 아. 음. 자, 근데 여기 고기가 굽다 보면은 선양물로 좀 갈리는 게 저는 좀 살짝만 구워줘도 거의 색깔 변함면좀 먹는 편이고 우리 각시는 진짜 완전 바짝 익어야 먹거든요.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개수를 딱 세가지고 아, 여기서, 여기서까지만. 내가 구워먹은 거 여기 라인. 예. 그리고 이쪽 라인은 아무리 잘 익었더라도 어, 놔두는 예. 그런 미덕이 좀 필요합니다. 이게 뭔 말이냐면 딱 자기 영역을 딱 정해놔야 돼요. 두 사람이 먹을 때는 아, 그래서 저는 살짝만 익어도 먹어도 되는 여기다 이제 굽고 여기는 좀더 많이 구워가지고 좀 많이 익혀서 고기를 먹는 어, 분들을 위한 배려. 예. 어, 물론 다 그렇게 이제 뭐 어, 지키고 사시겠지만 아, 그래도 혹시나 이걸 생각 못할 수도 있어요. 예.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은 나중에 이제 또 남을 또 배려할 줄 아는 예. 그런 또 사람의 소리를 또 들을 수 있으니까 음잘 익은 것 같은데, 그렇지? 음. 양꼬치하고 양갈비는 일단은 고소한 맛은 양갈비가 좀더 있는 것 같아요. 기름 맛 같은 게 이렇게 싹 씌워져 있어 갖고 근데 이 양갈비랑 또이 고량주가 굉장히 궁합 이잘 맞아요. 그러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고량주가 기름진 음식이 굉장히 좀잘 맞더라고 보니까 뭐 꼬바로우, 뭐, 뭐 튀김 이런 거 더해가지고 아 고량주 하면 사실 근데 또잡숴라는 이거 이제 이름은 이제 잘 모르시고. 네, 페이스북에서 그 고량주 먹었던 영상 때문에 이제 좀 인조가 생겼을 때, 걔가다 저를 알아보신 사람들이, 어, 잡수아? 이렇게 알아본 게 아니라, 그, 그, 고량주, 고량주 해가지고. <웃음> 그 조만간에, 요즘 그, 유튜브에도 그쇼츠 영상이 이제 좀 많이 좀 돌아다니고 있던데, 2021년판으로 고량주 아직 살아있다를 한번 찍으려고 하는데, 우리 각 씨가 또, 음, 음, 아서라. 이렇게 하고 있는데, <웃음> 네. 그또 유부남들은 또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또 어, 와이프 몰래 사고를 한번 쳐줘야 됩니다. 아,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해도 딱한번 해가지고 일단 딱 올려버려. 응. <웃음> 넘어 음. 음. 그냥 우리 자고 가자. 한잔 하고, <웃음> 응? 아나 솔직히 이거 한병으로 안될것같아 진짜 그럴것같 응. 아 너무 맛있다 야고량주 먹을때마다 이게 안이 화해지는게 어우 그니까 이 기름 기름진게 막기름이식도부 해가지고 이 안을 살짝 기름막으로 살짝 보호를 해주는것같아요 그래서 고량주가 사실 뜨거운 국물에 먹거나 그러면 맵거나 뜨거운 국물에 먹으면 근데 또 속이 또 타오르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야이 기름이 코팅이 되면서 이게 좀 그래서 더 궁합이 잘 맞는구나 고량주가 아. 좋아 좋아 좋아 아, 아 여보 고량주보까지 생각나는건데 나 제일 웃겼던게 나 고량주 원샷했던 영상 많은 사람들이 처음 따는 것도 해가지고 내가 새벽이라는거 보여주고 실제 고량주를 마셨다라고 인증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 이제 대부분 90% 이상 주작 없는 영상이 거 확실한데 개중에도 또 주작을 또한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 보니까 저는 여러분들 절대 술 가지고 주작을 안 하면 되 따라하지 말라고 하고 하면서 하지 아 저는 술을 좋아해요 예. 우리 각자가 제대로 할 거예요 술을 마시는 척하고 다른 물을 먹을 바에는 아예 술 방송을 안 합니다 예술 갖다가 무슨 뭐 주작 이런 거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차피 라이브 보고를 하시는 분들이 아실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감사합니다. 요거 약간 좀 지저분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, 이 연태고량주를 먹고 나서는 뭐가 좋냐면, 이, 살짝 트름이 올라올 때 있잖아요. 트름 올라오면은 이 배꽃향이랑 이게 그 고량주만의 향이 싹 올라와요. <웃음> 그, 그 트름이 맛있어. <웃음> <웃음> 지저분한 얘기라고 했어요. 어, 근데, 고량지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, 어. 이 트름 향이 굉장히 맛있습니다, 네. 아, 맛있다고 해도 본인한테만 마시는 거지. 야, 이 트름 향이 잡사가 맛있다 해가지고, 그걸 배우자분들한테 해가지고, 막 하고, 그러면, 이혼소리에도 도장 찍어야 될 수도 있어요. 예, 네, 그런 거 하지 마시고, 어. 트름 본인만 즐기시는 걸로, 네. 오, 내가 약간 맛적으로 변태인가? 홍어 그향 올라오는 것도 좋아하고, <웃음> 자, 다녀도. 요번엔, 양갈비. 야. 기름 살살살살까지 타고 있는 거 보이죠? 어. 야. 자두 두 병째 오픈 자 요게 연태가 연태구량주가 딱 보시면은 음, 여기서 쓱 돌리면은 이 가운데 있는 술 나오는 부분이 올라오면서 네. 어 이게 톡 태어나와요 <웃음> 자 열면 열수록 술이 더잘 나오죠 네쏴쏴쏴 음. 아, 쏴쏴 쏴. 아, 음. 딱한병 정도면 괜찮을까 했는데 또한 병을 더 시켜가지고 하, 너무 진짜로 잘 먹었네요. 사랑하는 사장님, 사모님, 어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, 바이바이 고맙습니다.